좋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기입니다 기기 제가 지금 빨리 나가봐야되는데또저 <웃음> 맨날 막 빨리 나가봐야되죠 근데 짠 마스크팩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마스크팩을 한다는건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거죠 무슨 날이냐면 제가 맨날 어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는데 팩이 오,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어 뭐? 두개 들어있는거니? 아 벗겨낸쪽을 이렇해서왜 이러고 있냐면 제가 정말 평소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청아씨도 있고 그 다음에 한분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옛날 핸드폰인데 여기에 저의 뮤즈가 있으세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제니씨죠 제니씨 이분의 이 눈빛을 제가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사람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항상 당연히 있잖아요 이 제니가 누가 됩니까 누가 제니가 될수 있겠어요 누가 제니? 인간 한계에 묻어내려고 합니다 헤어와 메이크업이 바뀌면 제니님이 될수 있을까요? 망원동 깜 제니 청담을 잠깐 갔다오겠습니다 슝! 짜잔! 도착했습니다 바바바바바 바바바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꽃님 원장님이랑 네안녕하세요네 감사해요 아무튼 요 여긴 제가 신부 화장할 때 왔던 뭐 이런 매장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본명이시라고. 네, 본명이에요. 오늘 무슨 아이돌 메이크업 해주신다고. 오! 오! <웃음> 친해 보이지만 처음 보는 아, 사이, 사이거든요. <웃음> 얼굴에 맞는 아이돌 메이크업이 사실은. 아, 아닌데. 네. 뭐... 제니 좋아하니까 아, 좋아니수아 근데 제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기왕이면 좋아하는 걸로. 야 일단 최대한 해볼게요. 정말요? 근데 음. 이게 될 얼굴이 아닐기때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웃음> 매력 있습니다. 매력 있는 외려 있으면 가능해요. 그럼 제니가 된다고요, 제가? 제가 제니를 얼마나 그 약간, 약간 좋아하냐면 이게 제 옛날 핸드폰인데. 어. 허, 저 사실 허, 저 사실 이 눈빛 하고 싶거든요. 오케이, 아, 알았어요. 돼요 음, 어. 아니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 눈빛을 제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찍어 봤는데 아, 아,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힘들잖아요. 제가 이 고혹적인 게. Three, two, one. 해보겠습니다. 지금 들키셨어요?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뭐. <웃음> 네? 저 나름 제리 따라고써서 이거 제니핀 같은 거 구해가지고 해건 아, 거예요. 진짜? <웃음> 영원이 너무 없으신 거아요 <웃음> 지금 약간 걱정에 지금 완전 매몰되신 거 같아요. 아저 얼굴을 어떻게 바꿔놓지? <웃음>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원장님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은 제가 응. 이제 결혼하기 전에 네, 네. 연예인분들이나 아이돌을 어. 수혜 씨라든지 아. 한지혜 씨라든지 권상우 아. 어. 씨홍태영 어. 씨라든지 헉. 너무 많아가지고 어 그렇겠다. 아기 나면서 아. <웃음> 한 어, 1, 3년 아, 네. 아, 네. 근데 2, 3년 쉬고 이렇게 바로 우선 는데도 전혀 그런 전혀 티 나요. 안 나요. 아, 되게 몸매같이 가 빨리 빨리 아 장난 아니신데? <웃음> 티나요 티나요 오늘 자기 메이크업을 잘해야 네. 지 많이. 아 네. 아직 춥지 않았다 어? 그 <웃음> 만약에 그 느낌이 안 나면 네. 어좀더 이제 더오오라 좀... 나이 나오네요 이제 이게 여자들의 로망인가? 거 경력 10년이 걸리는 거죠? 아니 2 0년이 20년이죠. <웃음> 미쳤어? <웃음> 내가 거기에 5점이 되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네. 저 오늘 제니 하는데 가장 난관이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난관이 난관이 뭐 난관 꽝. 꽝. 네, 여러분, 제니가 됩니다. 선생님, 믿고 있어요. <웃음> 완전 부담 주긴 어, 떨립니다. 프라 이거... 가뺨주는건거이방이그 이거... 이거... 이렇이만져거 이거... 가거 이거... 해 가시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건조합니다. 아 건조한 네. 피부예요. 저는 이렇게 만지면 어나 지금 촉촉하네 이렇게 느끼거든요. 왜냐면 여기 쫀득쫀득하게 뭐 느껴지니까 어. 이게 수분이 있다는 그게 아니네요. 지금. 어, 어, 어. 이런 건조한 피부는 수분크림을 충분히 발라준 후에 파운데이션 음. 들어가 줘야 돼. 안 그러면 오히려 음. 더 건조해져요. 그럼 뭐예요? 꼬달리 제품이 피부에 진정 효과가 민감한 피부에 그게 저자 그 사실 이렇게 샤에서 쓰는 제품 뭔지 엄청 궁금한단 말이에요. 피부 톤이 약간 좀까우잡잡하대요 하얀 피부는 음. 아니신 거예요. 음,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니의 애국적이면서도 그아 이제 좀 약간 섹시함이 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 부분 은 <웃음> 피부 톤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음, 뭐 오히려 오히려 좋다. 오히려 하얗게 덥지 않죠. 렇죠막 그때 따라서 음. 그냥 예쁘게 예쁜 음. 메이크업은. 20대는 가능해요. 음. <웃음> 그메이크업의 포인트만 다 잡고 나의 매력을 제일 가장 발산하는 게 음. 나는 최고의 음. 맞아, 메이크업이라고 맞아. 생각이 들어요. 러세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장점이 그 단점이 있어요, 음. 음. 메이크업은 본인의 갖고 있는 장점을 끄지어내고 단점을 커버는 안 돼. 우리가 아. 상영할 수 없잖아요. 단점을 상대방 눈에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 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얼굴형이 크다. 음. 큰게안 보이면 돼. 눈에 포인트를 줘서 눈이 예쁘게 보이면 그생각요 응, 응. 그니까 러 키포인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는 응. 그게 중요한 거야요뭐 멋있어 멋있어 <웃음> <웃음> <웃음> 피부톤을 살려서 네. 되게 특이한 톤이다 특이한 소리다 스파츌라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피부들 밀착력이 안 돼요 파운데이션을 묻히거나 들뜨는 음.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걸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효과적이어서 이렇게 음. 한번 가볍게 음. 깔아준 다음에 브러쉬를 사용하면 자 아, 이거를 일반 이런 파운데이션 브러쉬랑은 또다는거 어? 그러네? 음음 이거. 아, 음 아, 너무 좋다 이거 컨실러를 눈 밑에 음. 음. 이렇게 지금 다크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다크 많아요 이그 정도 다크는 다크가 아닙니다 그래요? 이 정도는 다 있습니다 막 하고 싶어하는 상태있 되잖아요 음. 그거 해야지 본인도 오래가고 나는 이제 결혼하신 분들 위주로 하려고요 <웃음> <웃음> 진짜 해요! 네, 결혼하신 분들의 그 마음을 아니니까 알아 알아 음. 제니는 눈과 본문감이나 음. 입꼬리 이제 키키 님이 처지와 있는 눈매잖아요 그걸 이제 섹시한 눈매를 이렇게 샥 음. 제가 잡아 드릴게요 나한 아! <웃음> <한번> 해봅시다 <웃음> 눈썹을 음, 음. 제니처럼 살짝 음. 복선을 만들어서 등굴려 주겠습니다. 여부서부터 처음부터 등굴려줘야 돼요. 음. 음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등굴려주듯이. 음. 어, 섀도우로 하시는 거 같아요. 네, 어, 내 눈썹에 다른 음색이 있어요. 오 마이 갓! 음영이, 음영이, 들어왔다. 음영이 아, 딱 들어왔다. 는영이딱요 네. 여기 보이세요? 여기. 되게 인체적이었어요 네, 그 이거 하나 있다고 <목소리> 어, 제니핀이 <제니피니>. 어, 어울리게 될 <목소리> <있는> 건지. 선생님 아, <웃음> 아까 롯티스 이미 했겠지만 오늘 그, 돌출 눈이거든요, 어머니. 책을 세요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눈두덩이에 살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음.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어, 어. 이렇게 들어가 보 응. 어, 어. 약간 톤 보여요 네. 이 약간 들어갔어 진짜 응? 대박. 눈기에는찾졌는데 눈물이 이렇게 한순간에 올라갔어요. <웃음> 진짜. 되게 아니, 아니, 눈만 했는데 이게 다르다고? 오 대박이야. 제니 같은 경우에는 눈을 음, 음, 떴을 때 음. 떴을 때그게 눈이라는 것 계속 움직이잖아요. 정면을 음. 볼 때도 있고 밑을 음. 볼 때도 있을 때 눈이 꼬리가고양이처럼어 올라가는 음. 느낌인데 음. 그 약간 깊이감 있는 거예요, 눈에. 우리 키키님. 눈에서 그느낌 이제 살리는 거예요. 음, 음. 왜 제가 눈 앞머리에 이렇게 신경 쓰면 냐 눈이 쭉 길어 보일 수 있게끔 음. 더 깊어 보일 수 있게끔 앞머리에 더 과감하게 섀도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고양이 느낌으로. 음. 이게 조금 다크해 보이네요. 다크키키. 여기에 맞는 표정도 저조네 음, 나어나어오 나, 오, 음. 오, 좋아 좋아 어머 표정 표정만 맞게 지으면 이거 되게 메이크업이 어울린다 살려줘 알려. 야 이거 뭐예요 되게 좋다 이거구나 멀티 스틱이 런거 좋다, 좋다. 있다. 음, 네. 어, 이제 언더 부분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애교살을 좀 넣어드릴게요 오~~~ 브러쉬를 세우는게 아니라 넓게 응핏수토나잘 음. 사용하면 굉장히 메이크업이 고급스럽고요. 음, 속눈썹이 굉장히 기시네 우리 키키 님. 네. 이렇게 하면 진 확실히 오래 오래 가죠. 효과는 너무 좋아요. 불명 우리 불교대라고. 약간 눈이 점점 붉히져서 제가 눈이 자꾸 풀리는데 이해해 주세요. 잠깐만 네. 네. 속눈썹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음.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눈의 변천사를 보면 됩니다 음. 나 약간 지금 말만 안하면 느낌있는데? 어 느낌있어요? 말도 이제 시카락게요 음. <웃음> 네네네네 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속눈썹을 붙이고 아이라이너 해야 돼 눈꼬리를 올리기 위해서 언더 부분에도 올려주는 거예요. 음 언더 라인 부분에도 올려 음 장난 아니다 진짜. 음 블러셔를 이렇게 러블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사선 가게끔 음 사선의 느낌 선을 주는 거예요, 블러셔에.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상승형. 별거 아닌데 우리가. 되게 중요해요. 음. 눈썹 선, 음. 아이라이너 선, 블러셔에도 선이 있어요. 선으로 그 느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음. 나좀 예민하다, 나 우울하다, 나 착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 음. 이건 지금 뭐예요? 이건. 나 예민하다? 아니, 저이거 섹시하다. 아니, 난 섹시하다. 어, 어, 섹시하다. 이렇게, 이렇게 딱이 블러셔의 어. 선인, 어, 이 블러셔로 그런 눈매의 섹시함을 더 한껏 받쳐주는 거죠. 된다. 음. 음. 이게 되는 거죠. 나 진짜 된다. 나 섹시하게 되네. 어, 충분히 됩니다요. 어, 충분히 됩니다. 내가 네, 여까지 네. 메이크업을 몰랐던 거 같아요. 아, 이제 닦아주고, 네, 닦아주고, 이것도 선을 둥글리는 게 아니라 사선. 지금 제가 브러쉬와 방향 자체가 사선으로 해줘요. 음. 이 부분이 좀, 음. 이렇게 좀 볼륨감 있게 진 해드릴게요. 네, 뭔가요? 밤입니다, 밤. <웃음> 이 부분은 할라이트 주는 거 음~~ 볼륨감 있게. 음~~ 괜찮아요. 이 입술을... 음. 그리고 제니의 입술이 약간 볼륨감 있게 우키님의 입술을 변형을 주는 겁니다. 음~~ 키님은이 여기, 이거를사용이는 거를 옆으로 쭉... 눈물려줬어요. 웃을 때 지니는 응. 볼륨감이 있더라고요. 본인 할때 응, 응.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응. 불균 형한 옷에서 약간 입술에 응. 볼륨감을 잡아주는 거죠. 어. 훨씬 낫죠. 응. 머리 응. 집중하시는 모습이니까 이게 아티스트 있는 그 응. 거지 말씀하셔도 돼요, 괜 <웃음> 아니요. 음. 그 만들어내시는 그 분위기에 빠지고 싶어요. <웃음> 음. 그 전문적인. 했습니다 음. 음. 좋아, 좋아, 좋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청장동 미용실의 대표님이시다 <웃음> 아, 진짜 <웃음> 잘 만듭게 <받는>. 해서 <웃음> <목소리도> 네. 이렇게 똑같지 않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쪽 아, 진짜 좀 <웃음> 부드럽고요 네 이쪽은 조금 아어보이 괜찮아. 괜찮아. 괜아아 괜찮아. 괜찮아. 요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요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아 괜찮아. 괜거아괜아 이렇게 다고이렇게감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이렇게. 입술 게 이렇게. 좋아좋 이렇게. 좋아게 이렇게. 이크업 경력 게이년이 걸리는거죠? 이니 <웃음> <10년>. 20년 이렇게. 이렇이렇 <웃음> <미쳤다. 웃음> 설립니다. <웃음> 좋아 좋아. 맞죠 아, 이제 옷을 입올게요맞죠 이제 옷을 입올게요짜짠 <웃음> <웃음> 짜잔. 짠짠. 짜잔. 오! 오 제니가 이런 옷을 입간 어, 사내를 사내를 좀 이런 스 i t i g t h u n d 나이 나오네요